안녕하세요, 민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혼자 TV방송 스튜디오 블로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봐주시고요. 아침 7시 반입니다. 제가 자클고 출근 시간 전에 좀 빨리 도착해서 아직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본 연습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좀 마음 편하게 쉬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할게요. 안민하세데우 어디 방가는데안녕가세 방송을 나오죠. 지금 음, 점심 시간인데 는리 음, 음, 뭐, 여러 음, 가오 뭐, 방송나는 방송을 나는 뭐, 지방송 뭐, 여러 가지 러가나 저는 뭐, 러저보다여나 저는 러 가지 나그저여지 14년대 한국말 잘먹고요정쟁합니다 이거 또 한국말 잘 먹어요. 소프라요. 요소프요소프서요소요 소프라요. 소프라요. 요 소프라요. 소프라요. 소프라요. 소프라요. 소프라요. 소프라요. 소프 나중에 만나요. 아, 그래요. 좋아. 자기는 아들? 아들. 몇 살? 부들. 아, 부들. 아직이네. 네, 아직. 우리 중학교 중학교 세살 중학교 네. 일하는 거 3살. 오, 중학생 엄마. 정말, 오. 정말 전문가네. <웃음> 나중에 많이 물어볼게. 어, 지금 어, 어린이지도 안았어요 올해. 어? 왜? 그냥 어려서아그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는리카아아프 그냥 아아직리카아프리 나서 프리카 아프리카, 아프아아프아니아니아 가끔 카 아프리카, 아프아요리카아아 떡도 하나 하나 드세요. 하나. 너무 어 있어요. 잘 먹을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 짠. 시어머니 짠. 어, 혹시 떡 드실래요? 이 떡만 줍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 이거 무슨 떡이에요? 이거 쑥떡 아니요? 네, 네, 네. 이거 직접 시어머니 직접 만드신 거예요. 대박. <웃음> 숙 아, 이거 맞아요 이거는 이못 사요 우리 막내 우리 제일 <웃음> 귀여운 자연스러운 막내 니다 난 니다 팬이에요 선어요 <웃음> 근데 나보다 난제 남편 니다 팬. 아 진짜요 도마니 <웃음> <웃음> 더잘할요 <웃음>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다 같이 오늘 니다 멘트가 많지? 늘 대본에 엄청 많이 있어. 응. 어, 근데, 긴, 되게... 근데 긴장 안 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나는 긴장 너무 많이 그, 하는데. 거기에 질금을만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안 좋겠다. <웃음> Leave Yolo, right? Yolo. <웃음> 네, 나주, 아, 나중에 니다도 유튜브 하잖아요. 아, 아, 저는 네. 여기 네. 여기 니다 유튜브 채널 링크 넣어드릴게요, <웃음> 넣어줄게요.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웃음> 네,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이름은 아 그냥, 네, 아리안. 아 그냥. 너무 너무 잘하니까 자연스럽고 너무 재밌고 이 일은 뭐예요? 법은 아, 컨트롤 아, 하고 싶은 만큼 아, 컨트롤. 컨트롤 내놓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스태스파트는 다 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예 그냥 안 하는 게나 음. 왜냐면 또 약간 시험 볼 때랑 똑같아요 음. 시험은 충분히 준비하는데 당일 날책 보면 다 잊, 음. 약간 잊어버리잖아요 당일 날 보면 네, 시험 도 시험도 공부 안 했으면 어떡해? 공부 안 했으면 어떡해? <웃음> <공부는 있으면 웃음> <그냥 웃음> 근데 너무 잘하니까 어, 어차피 사실은 진심만 전달했지만 이런 작성에는 진심이 전달되어야지 너무 요진심만 제가 느끼는 대로 그리고 약간 이게 사실이다, 이게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겪어봤던 입장으로, 그 입장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화면이 네. 없고 다른 의견도 특히 이런 방송 한국말도 너무 잘하니까 정말 걱정할 걱정 필요 없어요 <웃음> <웃음> 오늘도 재미있게 즐을거예요 아... 네 <웃음> <웃음>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누구? <웃음> 누구? <웃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웃음> 우리 알로나 빼고 다 공부하고 있는데 네, <웃음> 그러나 나샤카타. Все к 이 с т 는이요어요 잘할 거예요. 항상처럼 우리나편엘리고 해요. 알나만큼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웃지. 그러니까 <웃음> 오늘도 파이팅 <웃음> <웃음> 오늘 울지 않게 미션 파이팅 <웃음> 오, 오늘 우리 뭐리 오늘 일이 있어요? 오늘 있 그래? <웃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나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조금 <웃음> 섭섭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요 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다시 봐요. 너무 프레쉬해요. 프레쉬 <웃음> 아직 에너지 넘쳐요. 예. <웃음> )입니다. 나 자고싶어. 음, 자고싶어요? 밥 먹어야 돼요. 너무 아, 날씨네요. 아, 네. 아, 아, 어, 어, 어, 어, 이거 이없 아,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웃음> 또 내가 먹고 갈게. 그래. 내가 아이고, 아 이거 챙겨요. 챙겨요. 이거 맛있어. 어 왔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우리 끝났어. 아, 네, 알겠습니다. 여보, 네. 여보, 네. 여보, 내가 아. 내가 러시아 가니까 유부가 혼자 나오래.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일을 아. 하겠습니다. 아. 저는 3일 퇴일 러시아 가요. 3일치. 네, 가요. 아한 달. 한달 반. 한달 반, 한 달. 달, 달. 아냐, 경리 포함해서 한달 반. 한달 반. 응. 영원아, 오늘 아리아나 그란드 갔지? 응. 어. 가자.